우 <웃음> <웃음> 와우 이거 처음 이거 I'm, It's my first time eating it on the street 이거 I, I ate the one in the can but not in the street 안녕하세요 <웃음> 언니 샀어요 요네 너무 커요 네 번데기 번데기 이만큼 조금 잤네 네 안많아 이게 음, 얼마야? 2천원 2000원. <웃음> 2천원이 네. 이게? 이만큼이? 2천원 네. 어, 근데 비싸다 비, 비싸요 이거? 아 짠. 맛있어 짠나빤득기 음. 음. 좋아해 백날에 어릴 때 우와, 이거 건데기 예. 처음 먹어봐요 너무 기대돼요 맛있어. 우리 어릴 때 음. 고기가 없을 때는 네. 이거 집에서 아까 누에고치 음. 잘라가지고 볶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맛있다. <웃음> 다 <웃음> 먹어요. 응. 잘못 먹네. 음. 표정 봐라. 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피지> 줘? 야가 됐다, 됐 네, 민나미야.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게 되게, 되게 신기아 진짜 네 이거 신기한 마이에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물 맛있어요 맛있어요 물 맛있어요? 네물 맛있어요 진짜 세상에 최고예요 빈대떡 줘겠다에 샀어요 어니네 오하 아, 네 많이 많이 사람나 많이 많이 사람, 나, 어, 많이 사람. 막걸리. 아, 막걸리. 음, 안마어요안마셨어요안 마셔 봤어요. 우리 제주 좋아해 막걸리. 아, 진짜요? 다운, 아, 네. 나컵 가져와 봐. 음. 파티야? 파티, 파티 파티. 오늘 만난 사람끼리 파티 네. 파티. 와. 너무 아, 너무 예뻐요. 어. 네. 이거 네 젓갈 저저 이거 먹어 네. 너 젓갈 하나 가져. I I don't I'm not gonna say this. 네 음. 이거 이거 발음 어려워요 이게. 아, 젓가락 네. 젓갈 <웃음> 젓가락 <웃음> 네자 우리 파티 파티 어. 이제 막걸리를 한잔 어. 먹는 거야. 막걸리 막걸리 알아? 막걸리 진 이거 제가 술... 많이 많이 술 먹었어요. 이거 먹어봤어? 아니요. 많이 많이 술 먹어요. 음. 이거 제가... 이거 술 많이... 아, 음. Not good. 근데 원래 빈대떡하고... I'm not good at drinking. 네. 빈대떡하고 막걸리가 음. 딱 짝이 맞아. 궁합이 맞아. 네. 궁합 알아? 네, 아, 궁합. 궁합이 놀아요. 결혼할 때 여자남자가 너무 아, 잘맞는 걸 궁합을 맞는다 네, 이래 네. 근데 얘네들도 빈대떡엔 아, 막걸리야 빈대떡 막걸리 빈대떡엔 같이 빈대떡엔 막걸리 궁합이 맞아 본대기 같이 본대기는안 맞아 여기 아네 알겠습니다 자, 자 언니 언니 한잔 언니 한잔 아 언니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언니 한잔 콜콜콜콜 아, 이제 콜. 오늘 하루 종일 일을 잘 했으니까 아네 어, 제가 언니 한잔 맞아요? 이렇게요 오늘은 어. 일 잘했으니까 네. 이제 파티야 저녁에 네 파티에요 어, 머리카락 하나 띄고 어떻게 와이크 와이크 와이크 와이크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좋아해요 언니 아 언니 좋아요 언니 근데 또... 네. 젓갈질 할수 있어? 네 한번 해봐 이렇게. 네 이렇게요 응 해봐 아, 해아안 네. 아. 보인다 안에 아 모순 네, 뭐 있어요. 음, 안에 모순 있어. 아, 모순 네, 뭐 있어. 아. 뭐 이거 저거야. 숙주. 숙주. 콩나물이 아니고 숙주. 멍주. 숙주. 빈 음. 숙주. 숙주 있어요. 이거. 이 숙주를 만든 게 녹두빈 됐다. 아, 녹두빈. 훠마셔 맛있어. 맛있어. 네. How much percentage is this? 이거 식당에 아. 가면. 식당에 3, 가면 4,000원이고, 응. 여기 매점에 가면 1,300원 응. 음. 좋아요. 음. 맛있지? 음 맛있어요 이게 번데기보다 맛있지? <웃음> 번데기, 아하! 이게 더 맛있어 그래, 내가 아까 부터던 네. 이거 더 좋아할 것 같았어 번데기 안 좋아할 번데기 것 같았어 번데기 진짜 음. 이거 아, 더잘네 그래. 아. 이건 맛있대. 이거는 진짜 더좋아 음. 그래서 내가 번지기보다 음. 이게 맛있 음. <웃음> 어 이제 이거 먹고 취해. 취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해롱 해롱 해롱 해롱 해롱. <웃음> 여기, 여기 칩 있어요. 맞아요. <웃음> 여기 다요 <사아요. 웃음> 어, 여기서 자. 먹 가. 우리 안 가. <웃음> 네여기이 많이. 이 네. 이거 니 아니, 아니, 아니, 몇니아마셔니 아니, 많이 아니, 아니, 아니, 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병섯 아니, 아니, 니 아니, 니 <웃음> 어, 제가 판편. <웃음> 네, 판편잖아 네. 아 맛있다. 아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빈대떡. 네. 진짜 맛있게 먹는 아 맛있네. 축하 축하. 이학기 파티 네, 축하. 오늘까 났다고. 오 학기가 이기가 끝난 거야. 축하. 뭐야 청 뭐야 청청아청공 응. 아, 전공? 음. 음. 아 전공? 제가 한국말, 아, 투스러지 아, 네. 한국어 하안 낫다. 그치? 네응이지 응. 응. 응. <웃음> 응. 모르겠다 어, 투스지투스러지 네, 투? 투스러지투스러지투스러지투스지네 <웃음> <한국어로 말해. 웃음> 근데 진짜 트수놀러지라는 거가 있어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트수라고 합니다. 아 시청자! 아 시청자를? <웃음> 시청자를 트수라고 하는 거는. 추천자 하지만 트위치, 박수, 트위치 트, 백수. 투수, 백수. 백수? 백수 아니야. 백수는. 백수. 좋은 거네 어쨌든. <웃음> 어. 알겠습니다. 아 재밌어. 네 재밌어. 아 재밌어. 이제 못 먹지? 한잔도 근데 또취할까 봐. 한잔만 괜찮아? 네. 한잔만이 잔만 아, 맞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그럴 줄 알고 아까 이병 사왔지 <웃음> 유리야 이런말이고 있니? 두 발로 들어갔다가 네 어. 발로 기어나온다 <웃음> 두 발로 들어왔다 네 발로 겨 나간대. 아, 네, 오, 네 번에 그 번인데. 어, 네, 언니, 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웃음> 야 여기 말하는 거나 볼게. 두, 두 발로 겨 들어왔다가 네 발로 겨나온대 잘못이야. 아니고 어때? 그러면 한국말 빨리 없었대. 배우. 고 네, 어. 빨리 배우 있어요. 2 <웃음> w o hours later. 집을 잡다준봐 아, 그 <웃음> 아 추워 네 카타토리 네, 네. 네. 네. 네. 넌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네요. 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 다 같은 아, 그이 시대에 다 인연으로 만난 거 같아서 네. 다 서로 오늘 만나 고도 좋은 인연이었던 거고 내가 사랑하는 잠생의 자식수 있어. 모르겠지, 너를 사랑해. 음, 그래서 이는 어찌로 만나는 것도 니 오늘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아이가뭐아 어, 제가 나도 아이있겠지 네, 네니이세요자 네. 오 마이 갓네 바이 아이고